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을 한번 동영상 강의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셔서 자, 요 정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 정수의 사칙 계산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의 사칙. 세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수의 덧셈, 정수의 곱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 학습을 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보시도록 할게요 음, 처음이라서 이제 저도 이제 잘 못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럼 과연 여기 정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정수를 알려면 이 자연수에 대해서 알아셔야 된다. 자연수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긴 숫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숫자들이 있죠. 1, 2, 3, 4, 5, 6, 7, 8. 그것이 이제 발전한 형태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수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연수를 알아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양의 정수,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의 정수라는 것은 자연수하고 같은 거예요. 자연수. 예, 자연수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음의 정수는 뭐냐? 이 자연수에다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예,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수의 부호는 과연 무엇일까? 숫자 앞에 부호를 말합니다. 그러면 없을 때도 있죠? 즉 없다라는 얘기는 양의 정수가 자연수하고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없을 때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줄 때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읽거나 요 양자를 붙여서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읽어줍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려면 사칙계산이 무엇인가? 사칙계산이라는 것은 네 가지 중요한 계산방법을 얘기합니다. 여기 넉석자가 있죠? 그 다음에 법칙직자가 있죠? 수의 기본이 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연수의 사칙계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시간은 없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는 이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의 사칙계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정수의 사칙 계산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덧셈하고 곱셈을 먼저 구분하셔야 니요 그럼 덧셈은 뭐고 곱셈은 뭐냐? 앞에 있는 숫자 뒤에 붙은 그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연습 문제 풀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이 뭔지 곱셈이 뭔지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세 번째 정수의 덧셈 덧셈일 경우 곱셈이 아니라 덧셈일 경우에는 숫자부호가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숫자부호가 그러니까 숫자부호는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 부호 가 같은 경우가 뭐가 있을까 두 가지 경우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건 거의 안, 어렵지가 않아요. 5 더하기 3, 8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헷갈리냐? 부호가 같은 경우, 이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경우도 부호가 같죠? 이럴 경우에는 합을 해줘야 됩니다. 합, 그 다음에 공통부호, 즉 여기서 이 공통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두번째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 뭐죠 하나는 플러스 고 하나는 마이너스 또는 하나는 마이너스 고 하나는 플러스 이게 부호가 다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뭐를 본다 차를 봅니다 7하고 9면 2, 8하고 오면 3 차를 보셔야 돼요그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따라줘요. 만약에 큰 수가 플러스면 플러스를 해주고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곱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곱셈. 즉 곱셈이 요 숫자 부호의 주의가 다 곱셈 곱셈 곱셈이죠? 곱하기죠? 그러면 음수가 수의 부호가 음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볼게요. 여기는 음수 없죠? 즉, 5, 3, 15. 이건 9단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음수가 하나 있네요. 여기도 음수가 하나 있네요. 자, 잘안 보시는 것 같아서. 자, 음수가 한 개일 때는 곱은 음수입니다. 보이시나요? 음수 하나 하나 그럼 뭐가 됐죠? 음수, 음수가 음수 됐죠?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음수가 여기몇 개죠? 하나 둘자두 개입니다 짝수개입니다 그럴 땐 뭐가 된다? 양수가 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덧셈인 거 보이시죠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정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지 부호가 다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1번 9 앞에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죠 5 앞에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죠 부호가 같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통부호. 9하고 5의 합은 14. 자, 공통부가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통부 맞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4.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더 세, 더하기 맞죠? 부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7 앞에 마이너스, 8 앞에 아무것도 없죠? 플러스입니다. 자, 부호가 그러니까 다르죠? 다를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차 큰수 부어. 뭐? 7하고 8의 차는 얼마죠? 1. 그러면 큰 수는 뭐죠? 8이죠?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죠? 즉, 붙여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맞죠? 자, 이제 부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6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죠. 자 다를 경우 뭐죠? 4하고 6의 차. 2죠. 자 큰수 부호는 6이 더 크죠. 마이너스를 쫓아가니까 마이너스 2.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4번 덧셈 맞죠? 부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앞에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3과 2, 부호가 같죠? 자, 같으니까 3하고 2의 합이 되죠? 5. 자, 공통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7하고 8. 7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8 앞에 마이너스죠? 자, 그럼 뭘로 간다? 차, 큰수보. 7하고 8의 차가 얼마죠? 1이죠. 자 8이 7보다 더 크기 때문에 8앞에 붙어있는 게 뭐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덧셈에 이어서 정수의 곱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서부터 10번까지는 정수의 곱셈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곱하기인 거 확인되시나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자 곱셈으로 갔습니다. 자 곱셈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음수 마이너스가 몇 개냐? 마이너스가 한개 곱이면 음수. 마이너스가 즉 음수가 두개 곱이면 양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8, 5, 40. 그 다음에 음수가 몇 개죠? 한 개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7번. 7, 6에 42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음수가 몇개 있죠? 한개 있죠? 자, 그러면 7번의 답은 마이너스 42가 정답이 됩니다. 8번 9, 3, 27 자, 음수가 몇 개죠? 1개, 2개 두 2개네요. 두 음수 2개 곱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27이 정답입니다. 9번은 자 2, 4, 8 자, 마이너스가 몇 개죠? 하나, 둘 음수 두개 곱이죠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8 9번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 8 5 40 곱하기를 먼저 하셔야죠 음수가 몇 개죠 1개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40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모자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요세개까지는 덧셈 문제입니다 덧셈 자요세개까지는 곱셈 문제입니다 곱셈 덧셈인지 곱셈인지 먼저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더하기 자, 더하기 할때뭘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죠 부호를 신경 써야 된다 했죠 어 여기 플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합. 7하고 6의 합이 어떻게 되죠? 13입니다. 자, 공통부호는 뭐죠?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신경 써주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도 더하기죠. 더하기 더하기인데 자,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자, 플러스가 생략된 겁니다. 부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차를 해야 됩니다. 5하고 7의 차이는 2. 맞습니다. 부호는 큰 수는 7이죠. 플러스니까 붙여주거나 안 붙여줘도 무난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5 더하기 마이너스 9네요. 자 부호가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되죠?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차. 5하고 9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자, 4. 큰수는큰 수는 뭐죠? 9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어, 곱하기네요. 곱셈 곱하기. 자, 곱하기는 뭐를 따진다고 그랬죠? 음수의 개수를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곱하기는 다 하시죠? 76에 42 맞대죠?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죠. 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면 뭐다? 마이너스 한개 자, 5, 7에 35 자, 마이너스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면 음수 자,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곱하기인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음수가 몇 개다? 두 개다 아이고, 요거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네, 요거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49 또는 없어,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오타입니다.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연습문제는 지금 제가 곧그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